가나다다마바산니 아차 잠깐 잊었구나 가위가 그교 가위없은 이네몸이 그지없이 그였구나 고교 고교 고생하는 나의 신세 구독하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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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중의 인생들은 존재하다 누구든가를 알아려 나라도 진하기 돼야 내 산폭폭 불경 날가 노려드려 농림간의 계기 돼야 우리 사관하여 본제말 자아 맞아, 맞아, 긴 생각 쫓아 간절하고나모며며지도다뭐지도다우리이 모지도다, 발자 모이 아직도 없다, 깊이 면하게저오 없구나, 높은 때못 보는 이문 불교 없이 생각나리 살새듯이 자사로이 생각하니 서름조차 절로 난다 서셔두시 첫을 달고 강을 소식 주신 겨워 못살긴 자동소년 어린이는 꿈명 없인 못살간 내 어여구요 어몽군선 백석이요고난선을 초량하다 자자